레이비타는 용족의 행성 비실론에서 건너왔다 그도 처음에는 용이었을 것이다 고향 행성에서 살던 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컸다 에너지 자체에서 출발해 각질이 덮인 상태였으므로 무게가 거의 없어 클수록 유리했던 것이다 모습도 훨씬 다양했다 용들의 조상 미사고는 십사리 흩어지는 에너지 대신 진짜 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원의 문을 열어 용들을 아키에이지의 행성 히르노르로 데려왔다. 용들은 허물을 벗을 때마다 새로운 특징을 흡수하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쪽 행성에서 지내는 동안 가옷처럼 튼튼한 각질 속에 척추 동물의 특징마저 일부 갖춘 오늘날의 용으로 거듭났다. 목적을 이룬 용들은 미실론으로 돌아가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랬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사공과 용들이 처음 이주해왔을 때 이곳에는 막 원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한 이프나와 도시의 첫 주주도를 놓았던 누온이 있었다. 그리고 네명의 반신들이 그들을 지켜보며 보살피고 있었다. 네반신들은 세계를 창조한 어머니 신이 새 종족을 돌보며 만든 보호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신보다 먼저 탄생했으나 전능하지 않았다. 누온의 기록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깨어난 자이외 씨를 뿌리는 자그달론 거두는 자 요르단스 지키는 자 헤르스탄이라고 한다 반신들은 용족의 등장을 즉시 알아차렸다 반신들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뜻을 전했고 미사고는 히르노르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니 목적을 이루고 나면 돌아가겠다는 뜻을 알렸다 지키는 자 헤르스탄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의 용이라도 남는다면 용들의 고향인 미실론이 복수를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내 반신들은 용들이 서서히 몸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용들이 점차 몸집을 줄이자 벗어놓은 허물에는 미실론에서 온 에너지가 가득했다 많은 용들이 변이에 성공했지만 일부는 적응을 실패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용들은 허물과 함께 바다에 버려졌다 마침내 변이가 끝나자 미사고는 약속대로 용들을 데리고 미실론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이프나의 시대가 오고 나차시가 나타나고 누온이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게 되자 난신들은 세계를 가꾸는 역할을 종족들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모습을 감췄다. 그동안 바다속에서는 느리게 면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용들의 행성 미실론에서 온 에너지는 특별했다. 미실론에서 용들이 태어날 때 그랬듯 강한 의지가 나타난다면 다시 뭉쳐져 생명으로 탄생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한번 생명으로 탄생했던 에너지는 더욱 그러기 쉬웠다. 용들의 시체, 그리고 변이에 성공한 용들이 버린 허물에 깃든 에너지는 다시 서서히 뭉치기 시작했다. 구심점이 된 의지는 분노였다. 약속을 믿고 건너왔지만 버려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분노. 마침내 에너지는 바다에서 수백 마리의 뱀으로 다시 탄생했다. 처음에 이 뱀들은 비록 크기는 했지만 수십 미터 정도여서 이프나 영웅들이 그들을 어렵지 않게 사냥하곤 고 했다. 그러나 이쁜아들도 이 뱀들을 만든 낯선 에너지가 계속해서 생명을 탄생시킬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살아남은 뱀들은 죽은 뱀들의 에너지를 흡수해 점차 거대해졌다. 마침내 일곱만이 살아남은 이 뱀들은 거대한 입과 비대한 몸집, 그로 인해 어느새 고래처럼 보였다. 본래 에너지였기에 그들의 모습은 쉽게 바뀌곤 했다. 이뱀 또는 고래들을 이룬 의지는 일곱 가지 분노라 불렸다. 고립 혼란, 복수, 대신, 파괴, 절망, 슬픔 이쁜 아들은 이들에게 시갈릭소스 즉 분노의 자식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무렵 시갈릭소르는 이미 최초의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렸다 오직 분노 그 자체가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을 중심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들은 여러 바다에 흩어져 많은 것을 파괴했다 그 무렵 미실론에서는 참혹한 내전이 끝이 나지 않았다. 동족상자 내 염증을 느낀 일부 가문은 옛날 용족을 키워낸 요람이었던 히르노르를 기억해냈다 그리하여 미사군이 남긴 통로를 통해 히르노스로 건너왔다. 용들은 곧 누운들과 충돌을 일으켰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용들은 옛날에 죽은 동족의 에너지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며 알아차렸다. 미사곤이 반신과 했던 약속을 어긴 셈이었다. 그때 이미 미사곤은 용들과도 구체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 자연물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용들은 미사곤의 뜻을 물어보지 못했지만 미사곤을 위해 시갈릭소르를 처단하기로 하고 힘을 합쳐 그들을 사냥했다. 일곱 시갈릭소르는 하나씩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세월이 흐르며 용들도, 누원도, 이프나도 나차시도 사라졌다. 새 대륙에는 새로운 종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닷속에는 고대의 씨앗들이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이프나에 의해 다른 차원으로 추방당한 나차시들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 여기저기 차원의 틈새를 만들었다. 특히 지하에 묻힌 옛 나차시들의 왕국, 나차시가르는 그들의 힘의 중심이 된 장소였다. 나차시가르는 오늘날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자이칸드 대륙의 지하와 원대륙 일부까지 포함한 거대한 왕국이었다. 바다 쪽에 면한 차원의 틈새를 통해 이쪽 세계를 들여다보던 나차시들은 일곱 시갈릭소르중한 마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아차렸다. 살아남은 시갈릭스가 품은 감정은 고립이었다. 그러다보니 깊은 바닷속으로 숨어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아 용들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나차시들은 이 최후의 시갈릭스에게 정신조종을 가해 새로운 의지, 증오를 불어넣었다. 무엇을 미워하는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증오가 된 시갈릭스는 본능적으로 죽은 형제들이 남긴 에너지를 찾아 나섰다. 새로운 에너지를 삼킬수록 그는 끝없이 거대해졌고, 마침 오늘날의 종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에서 이 거대한 괴수를 발견한 자는 두려움에 떨며 레이비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레이비탄은 본래 히르노르에서 태양생 할수 없었던 거대한 생물이다. 레이비탄의 몸은 육중하지만 근육 내부에 에너지로만 된 부분이 있어 보기보다 가볍고 또한 레이비탄의 등은 미실론 대기에 독성에도 견뎌온 강한 각질로 되어 있어 어떤 날카로운 창과 칼로도 뚫을 수 없다고 한다. 여러 쌍으로 된 레이비탄의 눈은 레이비탄이 삼킨 형제들의 눈이며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품은 의지는 모두 달랐기에 레이비탄이 어느 외딴섬을 폐허로 만들 때한 쌍의 눈에서는 물이 흘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떤 자들은 레이비타의 눈이 다섯쌍으로 아직 두 형제의 시체가 어딘가 남아있다고 추측하며, 언젠가 일곱 시갈릭 소르가 모두 합쳐지고 나면 레이비타는 바다를 벗어나 대지를 덮치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또한 전설은 레이비타니 미실론으로 돌아가지 않았기에 내반신들과 미사곤이 한 약속이 깨졌다고 전해진다. 반신들은 세상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모습을 감췄으나 종족들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전해져 온다. 내 반신들이 돌아오는 날 미실론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